오늘 자기사를 찾던 중또한번 김선호 배우의 미담이 나왔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최씨 일족들이 파도파도 나오기만 하는 미담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최근 미담 내용은 지난 1일 네이트판에 배우 김선호에 대한 나의 경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는 과거 김선호와 같이 드라마를 찍었던 스태프다. 김선호가 다시 일이 잘 풀리는 중인 것 같아. 이런 글을 쓸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예전에 드라마 촬영 중나 때문에 NG가 나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며 잠시 쉬는 시간에 나는 사람들과 좀 떨어진 구석에 앉아 자책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옆에 누가 앉으면서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김선호였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얘기해본 적도 없고 인사만 한게 다였는데 갑자기 배우가 옆에 와서 말을 거니 속으로 좀 놀랐다고 했는데요. 글쓴이는 김선호에게 큰 위로를 받았다. 그는 내가 하는 일이 힘들어 보인다며 힘내라며 위로를 해줬다. 그 잠깐의 대화가 나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됐다고 칭찬했습니다. 끝으로 굳이 아무도 없는데 주연 배우가 일개 스태프에게 와서 위로해준다는 건 김선호라는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말해주는 이화라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미담은 학교 동창들의 얘기였는데요. 합창시절 선호가 옷도 잘볼줄 모르는 저랑 옷도 함께 봐주고 합리적인 가격에 살수 있도록 도와줬고 또 선호랑 농구를 하는데 제가 체격이 왜소했다. 상대팀이 저에게 고의로 부상을 입혔는데 선호가 복수심에 불타올랐던 기억이 있다고 말한 동창도 있었으며 그리고 선호가 드라마 예능에 나왔을 때도 연락을 하면 그 모든 걸 당연시하는 게 아닌 부끄러워하던 수줍은 친구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대학 동기는 서울예대 방송연의과 시절에 그는 술을 좋아하고 클럽 좋아하고 지금처럼 여성 편력도 심했다는 기사가 났는데 적어도 제가 보고 겪었던 대학 시절의 김선호라는 사람은 그 기사의 내용과 다른 사람이라며 오히려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분위기 메이커였고 많은 사람이 그를 잘 따르고 좋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연극 제작 중 교수님께 연기로 몇 시간째 많이 온나 분위기가 심각해질 때 남아서 연습하던 김선호가 허락을 받고 저를 데리고 나가 교수님의 말하는 방식일 뿐이라며 위로해주고 조언을 해줬다며 덕분에 위험한 시간을 넘기고 작품도 잘 끝냈다고도 했습니다. 이렇듯 신대에 대한 배려 깊고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김선호 배우의 유명해지기 모습조차도 인성은 으뜸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김선호 인성 여성 편력 심하다고 말한 게시글은 그후 자취도 없이 삭제해버리고 게시자는 빤스런해버렸습니다. 또한 유튜버 입잘부네님이 지난해 12월 김선호의 TV에 놀라운 토요일 촬영 후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입잘부네님은 당시 방송 도중 놀라운 토요일 김선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원래 먹방에서 놀토에서 본 연예인 얘기 잘 안하고 가끔씩 하는데 가끔이 오늘이 되겠다고 운을 뗐고 입잘부네님은 김선호가 두 번째 나왔던 때다. 처음에는 문근영 씨랑 나왔다. 그때는 신인이고 스태프들의 반응을 잘못 느꼈다.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줄 서서 사진 찍고라고 떠올리며 웃음을 지었는데요. 이어 제 기억이 맞다면 처음 나오셨을 때제 대기실에 먼저 와서 인사한 분이었던 것 같다. 분은 아니라고 덧붙이며 김선호의 인성을 높이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갯마을 차차차에서도 딱한명 최시 일적 빼면 모두가 김선호는 촬영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촬영을 이끌어갔으며 촬영 후에도 아역 배우뿐 아니라 스태프들과도 허물없이 지냈다고 했었습니다. 이렇듯 함께 촬영한 모두가 김선호를 최시 말과는 상반된 미담을 자신의 인스타에 올리며 김선호 배우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또한 김선호는 자신 스스로도 선행을 이어 나갔습니다. 김선호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1억을 기부하기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응원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과 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부를 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늘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과 함께한 기부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선행으로 인한 파급력은 컸습니다. 김선호 해외 팬카페가 김선호 생일을 맞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도 했으며 또한 이번 기부는 평소 사각지대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온 김선호의 평소 기부 소신에 팬들이 공감한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듯 김선호 배우의 모든 것이 다 밝혀졌는데도 그의 인성을 트집잡는 최씨 일족은 김선호가 했던 선행의 반이라도 해봤을까 의문이 듭니다. 아무리 파도파도 미담뿐이 김선호는 진정한 현실판 홍반장이며 미담자판기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자판기라곤 커피만 뽑는 이슈 공감이었습니다.